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 이야기로 아파트나 주택 등의 냉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의 동절기와 장마가 끝나면서 시작해서 9월까지 이어지는 무더위가 있고 이번 결울과 같이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 더 춥다거나 한여름에 무더위가 극심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적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각종 기구 사용 등으로 더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냉난방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 아파트 외에도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새로 이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를 할때 알아야 할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파트 등에 거주하시거나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의 실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의 실내 구조는 크게 거실, 주방, 식당 등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공간과 안방을 비롯한 자녀방, 서재 등 사적인 공간으로 분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파트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능적으로 볼때 가급적이면 이러한 공간들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용상 좋기 때문이고, 특히 건축에서 중요시하는 프라이버시, 즉 공간 개리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이두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이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은 냉난방 문제, 즉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공간을 분리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두번째로 실내공간의 사용시간대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두 기능은 유화 같은 점 외에도 사용시간대로도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이나 주방, 식당 등 공적인 공간은 주로 낮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안방이나 자녀방 등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퇴근 후에나 학교 이후에 저녁이나 야간에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용시간대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시간대의 차이는 바로 냉난방을 분리해서 각 공간은 사용시간대만 에 냉난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파트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공적이거나 사회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배치를 분리해서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 따른 공간 즉 거실 앞에 발코니나 주방 식당에 따른 다용도실 팬트리 등을 연계하여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조닝이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영역화 또는 구역화라고 할수 있는 용도별로 공간을 나누어 배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실내 공간의 조닝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조닝은 기능적으로나 사용 시간대별로 다른 공간들을 영역화 함으로써 사용상 또는 특히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설계 방법인 것으로 이러한 조닝은 평면적으로 또는 층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평면은 어느 상가주택의 4층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이 부분은 계단실이고 여기 에리베타로 현관을 통해서 이게 실내 진입하게 되면 오른쪽으로는 거실과 주방, 식당,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고 또 왼쪽으로는 안방과 드레스룸, 부부욕실, 파우더룸이 있으며 이쪽에는 자녀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에는 중전과 화장실, 현관, 팬트리 등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은 공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이고 이쪽 부분은 사적인 공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으며 이 가운데 부분은 이두 공간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아파트의 평면 구조인데 사실 아파트는 타이트한 공간에 모든 실을 다 배치하려고 하다보니 조닝이 쉽지 않은 편이지만 이 아파트는 이 오른쪽에 거실과 주방 식당을 배치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안방과 자녀방 침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공간을 분리하여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층별로도 조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대체로 1층에는 현관과 거실과 주방, 식당, 다용도실과 손님방, 예비실 정도를 배치하고 2층에는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오면 안방과 드레스룸, 부부욕실, 그 다음에 자녀방 등 사적인 공간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기능별로 또는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층으로 구분한다면 냉난방도 주로 낮시간대에는 1층의 거실과 주방 식당에 기거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1층만 냉난방을 하고 2층의 사적인 공간은 야간에 기거하는 시간에 냉난방을 하는 대신 야간에는 1층은 냉난방을 하지 않으면 되므로 기능적으로나 특히 냉난방비를 줄이는데 아주 효율적인 것이죠. 또한 1층과 2층으로 구분되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주인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실도 가급적이면 이 사진과 같이 이 계단실 부분을 유리로 칸막이를 해준다고 하면 이와 같이 유리창이나 문으로 층을 구분해주면 냉난방 손실을 막아주는데 대단히 효율적이므로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단열 공법, 단열재, 그리고 창문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밖에도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단열방법과 단열재의 사용, 그리고 창문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 지은 단독주택 등이 춥다고 한 것은 당시만 해도 단열 규정도 없었고 단열재도 변변치 못했으며 특히 알루미늄 샤시로 된 창은 빈약하기 거지 없었는데 이러한 창은 창틀과 창문 사이에 틈도 많고 유리는 페아그라스 즉겹유리도 아닌 3mm 단창이었기 때문이었으나 요즘은 창틀이나 유리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PVC 이중창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창도 시스템 창이라 해서 단창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시스템 창으로서 단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창문은 이러한 이중창에 비해서 이건 이중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외창, 이것이 실내에 있는 창으로 대부분의 아파트에 있는 창들이 이러한 이중창인데 이러한 창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스템 창, 호 단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열이나 냉난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창보다는 이중창이 훨씬 좋고 가격도 저렴하며 결로등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은 이러한 창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 단면으로 보면 은 이것이 단창이고 이것이 이중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중창은 이쪽에 외창과 내창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 유리가 이렇게 지금 두개로 되어 있는 것은 겹유리, 이걸 보고 페어그라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단열 처리를 한 것이고 이 유리는 과거에는 3mm짜리를 썼지만 지금은 전부 다 5mm짜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상가주택 등을 설계할 때 창문의 크기나 배치도 냉난방이나 길로 등을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남쪽이 아니라면 창을 작게 하거나 창문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긴 한데 이러한 창이 건물의 외관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단열 방법도 중요한데 이러한 단열 방법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외단열 공법과 내단열 공법이라고 있어서 이 노랗게 표시된 것이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외단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외부이고 이쪽이 실내 부분인데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인 것을 외단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단열 공법은 이 실내쪽에다가 단열재를 붙인 것을 내단열 공법이라고 하며 내단열과 외단열을 혼합한 공법은 이 두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한 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냉난방이나 결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이 내단열보다는 외단열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 내단열과 유단열을 같이 한 공법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장재가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 외단열 공법이나 이러한 내단열과 유단열을 합한 공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냉난방이나 결로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단열 공법과 단열재 그리고 건물의 창호 설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아래 더보기에 첨부해 놓을 테니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생활에서의 에너지절 전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먼저 이러한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아파트나 좁은 상가주택 등의 임대 세대의 경우에, 이러한 중문을 생략한 경우가 많은데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중문은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것이 냉난방을 절약하기 위해서 훨씬 더 좋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벽난로의 사용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거실 천장을 오픈시키거나 주방 식당까지 넓은 공간인 경우에 이러한 벽난로는 보조난방장치로 대단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낭만도 있어서 기존 건물의 난방이 부족하거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신축 경우에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의 외벽 부분에 단열이 잘 안되거나 특히 결로등으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열 공법이 잘못되었거나 불량한 단열재를 사용한데다 과거에는 벽 미장 위에 바로 벽지를 붙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외벽 부분인데 외벽 부분에 이 콘크리트 위에 바로 미장을 하고 여기 벽지를 발랐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단열을 잘한다 해도 결로가 발생하는 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외벽에 3cm 정도의 강목을 붙이고 여기에 석거보드를 붙인 다음에 벽지를 바르는 것이 최근에 외벽의 구조입니다 또한 이 외벽과 석거보드 사이에 이러한 단열재 이것이 반사형 단열재인데 이 반사형 단열재를 또이 사이에 끼워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 건물의 단열이 안되거나 결로가 있는 벽을 이러한 방법으로 단열과 결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내내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과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아파트, 상가주택, 단독주택의 실내 공간으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실내 공간의 사용 시간대와 기능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실내 공간의 조닝 방법 네 번째로는 단열 공법, 단열재, 그리고 창문 설계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생활에서의 에너지 전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냉난방비를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 외에도 또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패시브 공법 등도 있고 또열 교환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는 좀더 기술적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수단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러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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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